안녕하세요 핑퐁대디입니다 오늘은 아기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배변 훈련을 했던 경험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 하는데요 아마 많은 견주님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첫 반려견인 콩이를 입양했을 때참 많은 오류를 경험했고 실패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두번째 반려견인 핑퐁이를 키웠을 때는 더 공부를 하고 실패 경험을 노하우로 삼아서 현재 배변 훈련을 잘 시켜서 큰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반려견을 키우며 무죄했던 것을 반성하고 강아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반려동물관리사 1급과 반려동물행동교정사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강아지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배변훈련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있는 수많은 노하우들과 방법들이 잘 정리된 것들이 많고 또 반려견 케이스마다 적용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 노하우는 아마 이미 오랫동안 반려견을 키우신 견주님이시라면 이미 아시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을 때 하나라도 더 유튜브 찾아보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공부하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초보 견주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변훈련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주님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인내와 둘째, 꾸준함, 셋째는 이해심입니다. 반려견이 운 좋게도 견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깔끔하게 배변을 잘하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아쉽게도 처음 입양할 때부터 그러는 강아지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배변을 하면 좋을지 장소를 정하셨다면 아무리 훈련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또 실수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인내를 가지셔야 멘탈을 지키며 생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no, 그리고 매일은 못하더라도 시간 되실 때마다 훈련을 꾸준히 해야하며 훈련이 완벽히 된것 같다 하더라도 그날의 강아지의 컨디션이나 심리상태에 따라 배변 실수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배변을 다른 곳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강아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배변훈련 실패를 했던 콩이의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콩이는 2개월 때 입양 왔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콩이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금방 배변 훈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었습니다. 사실 사람으로 생각하여도 아기들은 늘 실수를 많이 하고 기저귀를 떼도 또 이불에 쉬를 하기도 합니다. 아기 강아지도 사람처럼 아주 어린 아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여야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저는 콩이의 배변 실수에 참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저의 행동은 처음부터 콩이와 잠을 같이 자기 시작하였고 또한 자율급식을 하면서 입양 한달 만에 간식을 자주 주기 시작했고 배변 실수시에 크게 혼을 냈던 것입니다. 특히 같이 자는 이불에 쉬를 했을 경우에 이불을 계속 빨아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은 참다가 결국 나도 모르게 콩이에게 화를 내면서 혼내게 되었고 그 결과 콩이는 저를 피해서 원치 않는 곳에 숨어서만 배변을 하기 시작하였고 저와 같이 있을 때는 에 배변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배변 실수 시에 혼을 내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강아지가 배변 자체를 주인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해를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혼내게 되면 간헐적으로는 배변 실수를 이불에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주인이 없을 때 결국에 이불에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방수 이불을 사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자율배식으로 인해 사료를 원없이 먹던 콩이는 훈련시에 간식만을 주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아기 강아지라서 훈련때 간식을 많이 주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적절한 보상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사료도 간식처럼 좋아했던 핑퐁이는 지금까지 제한급식으로 하고 있으며 훈련시에 보상으로 간식처럼 사료를 하나씩 주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킹퐁이를 입양한 후에 저는 실패를 교훈삼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아기 강아지들의 배변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을 정도까지는 잠도 같이 자지 않고 따로 펜스 안에서 재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사료도 제한급식으로 주면서 배변훈련 보상시 사료를 간식처럼 사용했기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었고 배변훈련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배변훈련 장소를 방 안쪽 화장실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펜스를 쳐서 강아지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었고 화장실 안에 배변패몇장 깔아놓고 간식 주듯이 사료를 던져 넣으면 아기 강아지들이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배변을 화장실에서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변 성공시 바로 무한폭풍 칭찬과 관식 보상인데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는 상황을 항상 캐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여 자주 관찰하면서 배변 성공시 달려가서 큰 칭찬과 함께 사료를 간식으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몇 주만에 아기 강아지들은 화장실에서 거의 무조건 배변을 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펜스 없이 생활할 때의 거실과 방안 곳곳에 다시 배변 실수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거실과 방 안쪽 화장실은 거리가 멀어서 아기들이 배변을 하기 전까지 가기 힘들 수도 있고 아기 강아지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실에서 노는 것을 야외 산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에 거실에서 야외처럼 배변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시 거실 쪽에서 배변을 하기 원하는 곳에 배변패드를 깔아놓고 꾸준히 간식으로 배변패드 위에 뿌려주고 유도하면 결국에는 아기 강아지들이 그쪽에서 배변을 보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를 놓치지 말고 잘 포착하셔서 꼭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면 점점 더 배변판에 배변을 보는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현재 아기 강아지들이 90% 이상 배변 성공을 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집중도 있게 훈련했기에 한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변 실수 하더라도 절대 혼내시면 안되고 스트레스가 되시더라도 견주님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변 실수하였을 때에 강아지를 근처 배변판 위에 머물게 해주시고 견주님이 배변을 치우시는 모습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배변 실수한 자리에 견주님의 발바닥이나 옷의 채취 등을 문질러서 묻혀주시면 강아지들이 그 자리에는 다시 배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반려견 배변훈련 성공 노하우를 말씀드렸었고요 조금이나마 초보 견주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